생각했나? 저도 볼게요 <웃음> 라이브 안녕 레이가 아니 콘슨이 왔다 콘슨이 왔다 콘슨이 왔어요 라이브 낸시에 뭐하고 있어? 콘슨이 봐야지 <웃음> 레이 안녕 안녕 다이브 뭐하고 있었어요? 저는다이브 생각나서 다이브 보러 왔어요 칸신이 안녕 안녕 학교 끝나고 왔어요 지금 날씨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구나 오늘도 고생했어요 핑크는 없고 가왔지 오늘은 완전 복숭아 레이예요 핑크 레이의 새로운 핑크 패딩 안에도 핑크 카디건도 입었어요 오늘 완전 핑크 옷핑크레이 제가 요즘 핑크 옷에 빠져서 핑크 탑도 샀고 핑크 비니도 샀어요 심지어 그 핑크 비니가 그 제가 흰색 비니 있잖아요 나비 있는 부들부들 하는 거그 느낌이에요 그 김에 핑크 비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버렸어요 컨신이밥 아직 못 먹었어요 근데 아까 운동 끝나면서 그 잼이 프로틴 주셔가지고 초코 프로틴 마시면서 회사 왔어요 라이브도 추우니까 밥 챙겨 먹어야 돼요 왜냐면 추우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서 밥 진짜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따뜻한 거 먹어요 저 오늘도 따뜻한 거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마치 스키야키 같은 거 스키야키나 우동 우리 할머니랑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스키야키랑 우동이 생각나서요 그래서 엄마한테 운동 가기 전에 아 우동 먹고 싶다 소고기 우동 그 얘기 했었어요 그래더 엄마가 만들어서 먹으래 그래서 귀찮아서 안먹는다 했어요 <웃음> 감기 조심 하아요 근데 진짜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 갑자기 더웠다가 춥다가 그래서 방금은 이 카디건만 입고 있었는데 추워서 이월를스써 아, 어떡하지 근데 또 더워지면 못겠죠?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은 <웃음> 컨신이 햄스터 닮았어요? 오늘 햄스터인가? 어때요? 햄스터 아니면 뭐예요? 컨신이 햄스터 아니면 햄스터한 복숭아 복숭아도 좋아 복숭아 햄스터 감, 갈게요 오늘은 복숭아 햄스터입니다 복숭아를 많이 먹은, 먹은 햄스터 칸신이 <웃음> 혼자 있어요 오늘 혼자로 혼자서 다이빙 보러 왔어요 식식하게 푸니푸니 하트 해때 오늘도 푸니푸니 하트 푸니푸니 하트 목숨 더 약간 별론데 <웃음> 뭔가 강해 보여서 싫 <웃음> 싫진 않아요 부조는 하지 않을게요 약간 그렇다. <웃음> 부정은 하지 않을게요. 다이브의 소중한 위경이니까 존중할게요. 고마워요, 복순터. <웃음> 음. 음. 콘서트 왜 이렇게 신났어? 신나보여, 요 제가? <웃음> 혼자서 VF에서 신난다. 음... 캡처 타임 마지막이죠, 타임. 캡처 타임, 뭐, 뭐, 뭐, 마지막. 포즈 생각해놔요, 지금. 姉ちゃん, 유니바 있겠다, 유니바 있기 때문에. 可愛いヒョウガレのキッチンちゃんの帽子, 오姉ちゃんが似ってるよって選んでくれてそれつけて歩き回りました 레이요. 레이 깨굴 뭐지 깨굴 그거 했는데 깨굴 그거 기대해 주세요 다음 깨굴 음음음난 <웃음> 음... 전소일밖에 안 보였다 그치 미안해요. 레이야 오늘도 짭쌀똥해줘 짭쌀똥 <웃음> 11년생이랑 친구 가능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이소랑 도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그러면 11년생이라도 저랑 잘 맞으면 친구 할수 있을 거 같아요 <웃음> 와우 언니는 크리스마스 좋아하세요? 저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아하는 그 뭐야 이벤트에요. 일년 중에서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있지. 맛있는 뭐 맛있는 음식도 먹지 케이크도 먹지. 약간 집 안에 예쁜 잔식도 하지 뭔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한산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서 오 언니 기다리는데 엄마랑 크리스마스 잔식 사러 가고 제가 좋아하는 고기도 사러 가고 엄마랑 크리스마스 트리 한산 제가 핑크색 좋아하니까 엄마가 매년 핑크색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짝이 해줬,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리본 잔식 돼 줬었어요 진짜 예쁘 핑크 이런 지금 딱 이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색깔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제 방에다가 줬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항상 선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너무 따뜻해요 뭔가 음 오늘 레이는 일본인 같다 저 일본인이에요 저 일본이에요. 저는 일본이니까 일본이죠. 음. 음, 리즈 또한最近どんな会話し다오 마치 리즈랑 최근에 어떤 대화 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방금 마치 제가 V앱을 하기 전에 리즈한테 V앱까지 <웃음> 할래? 이랬는데, 리즈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상태랑은 다이브 만날 수는 없다 해서 아쉽게도 아쉽게도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리즈한테 제가 더 미리 말해줄 거랬어요. 그 미안해 리즈야. 쟤 리즈도 리즈니 사기 V 라이브를前に, '이렇게 해서'를 뛰었는데 리즈가 아직 다이브에 아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시게도이슈는일 없었어요 제가 더 빨리 돌아가야 하면 같이 하는 일이 있었어 그래서 다음에는 함께 하자고 했어요 오늘 마이멜보 오늘 마멜 닮았대요 마멜 선생님이랑 닮았다니 연관입니다 그렇 오늘 마멜 코디 마멜 선생님 코디를 해봤습니다 마멜 마멜 민수 성공 음. 어. 어. 레이 최애 음식? 스키야키스키야키 우동 스키야키 우동? 그리고 이번에 할머니가 집에서 진짜 아침에 매, 매일 아침마다 토스트를 해주셨는데 그 빵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쪽 안에는 약간 유럽게 되고 겉에서는 바삭바삭하고 근데 그래서 진짜 많이 시도를 했어요 딸기잼도 해봤고 땅콩 그것도 해봤고 버터도 해봤고 치즈도 해봤는데 치즈랑 꿀이랑한게 진짜 맛있었어요 다이브도 해보세요 토스트 먹을 때 치즈랑 꿀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있으면 아주 완벽합니다. 음. 오늘 TMI? 오. 핑크 패션 입었다. 오늘 진짜 포인트. 길 가다가 누가 봐도 레이가 생긴 지금 길 가다가 이렇게 입을 사람을 쓰는 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고잣날 뻔했어요 <웃음> 어 그리고 방금 영어 레슨 듣고 왔는데 뭔가 갑자기 제가 가끔 언어에 꽂지잖아요 단어 같은 거 근데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이렇게 이 문장을 뭔가 공부했는데, 공부랑 그냥 나왔는데, a r o u n 가 한국어로 주의래요. 주의. 주이. 주의라는 단어를 꽂혔어요. 왜, 세 어, 근데 a r o u n 가 한국어로 뭐예요? 이랬는데, 주의야. 이랬는데, 주의라는 단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냥, the o u r 그 그냥,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나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나오고 나서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쌤한테 네, 네, 네 하는데 머릿속에선 Around tree Around tree <웃음> 진짜 이상하죠? <웃음> 오늘 애가 꽂힌 단어였어요 uh -oh. 귀여워 Thank you. Thank you, d i <웃음> Can you win? Of course. 저 윙크 잘해요. 컨신이 <웃음> 배고파. 아니, 됐 컨신, 배고파요. 배고파서 <웃음> 풀티 맛있잖아요 운동하면서 배고파서 그 배고픈 힘으로 했어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해냈어요 오늘도 운동을 네잘 헤어시 오문데 또 감사합니다 그 오늘 나왔잖아요 보브 제팬 하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메시지 줘서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연관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이브도 이제 알아서 이렇게 축하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완전 시크콩이었죠 너무너무 <웃음>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저 앞머리 진짜 길었죠 그래서 계속 눈을 찔려요 그래서 또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를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냥 고민을 매일 할게요 <웃음> 머리도 진짜 길었어요 보여요? 다고오이 흰색 곱잔 너무 예쁘죠 자란 머리 진짜 길었어요, 다이브. 저, 그, 이제 곧, 저희, 처음에 나온 사진이 공개된 지 1년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진을 봤는데, 그때는 진짜 이만큼 했는데, 1년 사이 이렇게 길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쵸?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음, 언니, 사랑스러운 비결은 뭐야? 음, 말라 <웃음> 사랑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핑크색이어서 그런가? 음, 음. 귀걸이를 보여주세요. 이쪽은 펄 커피랑 컵아 커피. 가을 언니다 가을 언니 손만 실현해요 내가 좋아하는 가을 언니다 왜하고 있는 맞아요 <웃음> 저도 토스트 시켰어요 그래서 물어봤구나 저긴짜 나요. 토스트랑 커피랑 만 실례 해주셨는데 가을 언니가 마치 시켰나 봐요. <웃음> 내가 좋아하는 가을 언니 언니 세핀 가을 소매 세핀 쳐주세요. 어감자리요 <웃음> <웃음> <웃음> 여기 너무 좁아 여기 너무 좁아서 레이 다칠 것 같은데. 나는 세핀 나는 가을 나는 세핀. 언니 세핀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진짜 바로 나 혼자 다, 다다..., 혼자 보고 있는데 자동으로 입구에 올라갔어요. 레이가 저한테 그, 그 올라오고 나서 완전 놀라가지고 언니 완전 멋있다고 했어 진짜 멋있어요. 가을 선배 최고. 오늘도 아주 힙합니다. 선배님, 레이짱 화이팅! 화이팅! 나 <아� 이제 가볼게요. 내 숙소에서 봐요. 에스, 다이브 안녕! 다이브 안녕! 가을, 오늘의 게스트는 가을선배였습니다 아키짱 다이스키 저도요 아키짱이 얼마나 지금 아키잖아요 계절이 가을 그래서 아키짱이 더욱 좋아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아키짱 다이스키 으응 <웃음> <웃음> テストだから応援してほしいテスト頑張れ。テストつらいよね。いつも勉強、宿題もして、小テストもあるし、中間テストも、期末テストもあるし、なんかドリルもしなきゃいけないし、なんかよくできなかったら追試もしなきゃいけないし、大丈夫。やればできる。やればできる。 모든다 계속 도정하는 거예요 다 꾸준히 하면 나중에 목이 와요 다해보다할수 있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음 살긴 하마때를 보는 요즘 빠진 건 요즘 최근에 빠진 것 최근에 빠진 핑크색 핑크색하고 친언니랑 톡하기 진짜 하부종이네요 요즘 빠졌어요 그리고 요 그리고 입술 입술 그거 립밤 바르기 빠졌어요 그래서 립밤에 관심 많아서 최근에 립밤 3개나 었어요 입을 입술 보호하기 위해 겨울이니까 이제 너무 바삭바삭해져 입술이 바삭바삭하면 안되니까 레이향은 음, 음. 음, 민트초코 좋아해? 나 민트초코 좋아해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근데 가끔 잘 못하면 진짜 치약맛이 나요 그래서 적당해야 되는데 그 민트 친구가 약간, 감당 못해서, 굿발치 해서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에, 근데, 가끔, 진짜, 진짜 가끔, 먹고 싶어지는 날을 먹어요. 우주인 미다 것도 아 외계인 본적있냐저 아직까지 없는데, 외계인은 믿어요 우주지인도 모르어요믿다 것도 이렇게 외계인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에서 항상 찾아봐요. 외계인의 영 외계인의 비밀, 외계인의 욕사 그 채널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찾아요 귀신 없는데 외계인에 있다고 믿어요 음. 호호 너 정말 예쁘구나 너 정말 예쁘구나 적당히 알았지 달브너 적당히 예뻐야돼 오늘 <웃음> 어, 약간 이런 날인가 서로 칭찬해준 날인가 너무 좋다 달브 서로 칭찬해주면 진짜 매일매일 행복해서 행복해져요 그래서 좋아요 음, れいち 할로윈, 何の歌唱したい? 할로윈 때 어떤 그거 하고 싶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약간 일본 요구생 귀신 일본의 なん j k 의おばけ JKだって. <웃음> 高校生,女子高校生のおばけ. トミエみたいな。トミエ Tomie 같은のが 귀신이라고 보시 조미에 좋아해서 이건 조비구나 아니면 더 생각한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컵케이크 되고, 컵케이크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생 때 항상 할로윈 되면 엄마한테 난 컵케이크 되고 싶다 했었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컵케이크, 컵케이크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음 만한컵케이크게寒い 이렇게寒い? 지寒寒이아큼은暖かいので 暑いので, 暑いので, 暑いので, 暑いので, 暑いので, 暑いので, 暑いので, 暑いので, 暑いので, 추워, 그쵸 추워요. 나 일부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근데 최근 요즘은 밖에 나가면 반팔 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쇼 패딩 고 계시는 분도 있고 중간 딱 약간 후드티 같은 거 입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진짜 사계절 다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엄마한테 오늘 날씨 어때? 엄마가 하여튼 저한테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봐주시는데 어, 반팔 고 있는 분도 계시고 나같이 팬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엄마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돼 모르겠죠 나 사계절이 존재해요 지금 음음 <웃음> 음. 크리스마스아 나인 타나무나?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근데 저 이제 19살이라 부탁 못해요 <웃음> 크리스마스 선물? 음... 다이브만 있으면 됐어요 잔영이 도 다이브랑 함께해서 진짜 행복했는데 진짜 이제 뭔가 꼭 물건을 준다고 그게 선물 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약간 이렇게 어떤 사람이랑 같이 함께하는 그냥 시간도 선물이라 생각해서 올해도 다이브랑 함께 하고 싶어요. 또 레이저 니아이이 たい. 이빠이로는 일본 데뷔만 했이 다이브와 함께하는 것들을 다이 함께하는 다이브와 함께하는 다이브는것을다이하し 것들을 다 K콘도 진짜 재밌었어요 일본에서 저희 할아버지랑 친언니도 보러 와주셨는데 멤버들이랑도 만났고 진짜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일본 다이브 분들 앞에서도 무대를 하니까 너무너무 신이 났었고 NC도 했잖아요 진짜 겨, 좋은 경험이었어요 언니 지금 좋아하는 노래 뭐야? 응. 저그 레이니 선배님들과 콜라보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DNA 연습하면서 많이 들어서 DNA 자주 흥얼거리는 것 같아요 그때 리즈랑 우리 운생이 너무 짤똑이잖아 <웃음> 그 <그걸> 얘기했었어요 <웃음>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하는데 우리 짤뚝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칭찬해졌었어요 <웃음> 정말 좋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연관이었고 다이브한테 이거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설렜었어요 응응 음, 음. 특히나 한국 요리와 쪽갈비. 요즘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쪽갈비요. 갈비인데 뼈에 갈비 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뜯어 먹어요, 서는 그래서 맛있어요. 소금 만 쪽갈비도 맛있고, 명이나물도 다용히 있어야 되고, 쪽갈비가 맛있는 거 같아요. 고기. 아, 배고프다. 그쪽 제가 음식 얘기 괜히 꺼냈는데다이브이거 지금, 지금 시켜요, 밥. 근데 지금 애매하려나? 지금. 4시 조금 넘었으니까. 종료까지 참을 수 있나? 못 잡으면 초콜릿 같은 거 먹어요. 단돌이 지니까 초콜릿 같은 거. 그거 참아요. 이키미 다이브 고스키.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제가 일본 <웃음> <웃음> 앞에 계신 테미디전님 <테레비전니까>? 깜짝 놀랐어요. <웃음> 그 일본에 갔을 때 유키미 다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 짭쌀, 짭쌀뚝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에 제가 진짜 한국에 있을 때 계속 먹고 싶었어요. 그, 그 미타라시당고 맛이거든요. 미타라시당고가 한국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서 모르겠는데 <웃음> 미타라시당고 맛에 유키미다이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일본 가면 꼭 먹어야겠다. 진짜 인터넷에서 그 사진 보자마자 엄마한테도 보냈었어요. 나는 이걸 꼭 먹겠다. 엄마, 나는 이거 편의점에서 보면 진짜 꼭 사서 나는 꼭 먹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마치 일본에 가자마자, 나고야 편의점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유키미다이크 미타라시 맛, 미타라시 당구 만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사야겠다. 하나 샀어요. 그리고 딱 저녁 먹기 전에 배고,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하나 먹었는데 한입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이게 안에 미타라시 당국 그게 있거든요 근데 와, 너무 맛있어 내가 원래부터 미타라시 당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유키미자예쿠 선생님 안에 그게 있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흥분했다 그렇지?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한입 주고 그거 나 다시 한입 먹고 엄마한테 한입 주고 하나를 먹었어요. 데엄 음, 진짜 맛있어다이 진짜 꿈과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행복했어요. 그게 진짜 진짜 맨날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추천할게요. 유키미 이크 미타라시 낭고 아주 훌륭한 음식 유키미 달크 미타라시다. 데이터 비트 구어요난 너무 흥분했다, 그치? 이, 이걸 위해 시간 얼마나 썼지? <웃음> 아무튼, 음, 이제 가야 되고 어다 다이브. 제가 또 레슨이 있어서 다이브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보러 왔는데 다이브 많이 보러 와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웃음> 마지막 캡처 타임 할까요? 좋아요, 하트. 하고 잡살 하고 나비 오랜만에 <웃음> 하고 마지막 뭐하지? 가지마 가야 돼 <웃음> 어, 헨치 보지? 곰돌이 아니에요, 헨치요 요. 자 이제 저는 캡처 타임까지 마무리했으니까 가야 될것 같아요 다이브 보고 싶을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다이브 저녁도 챙겨 먹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맨날 말하지만 감기도 조심하고 알겠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러 갈게요 안녕 拜拜 hey,